자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식을 사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엑셀을 사용합니다 자 수식을 사용하면 셀에 입력된 값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셀 값을 수정 하더라도 수식을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셀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밑에 있는 것처럼 수식 데이터는 네, 무조건 등호로 시작합니다. 자, 등호로 시작되는 일련의 시식을 우리는 수식 데이터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이런 예제를 했었습니다. 자, 10이라는 데이터가 K열 7행에 있고요. L열 7행에 데이터가 5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10과 5를 더하기 위해서는 자 등호 입력하고 10 플러스 5즉이 앞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지금 현재 k 열7행에는 1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l7행에는 열 5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셀들을 참조해서 더하게 되면 자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 자 엑셀은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 수식 데이터로 아,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수식은 항상 무엇으로 시작한다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등 호로 시작한다고요 등 호로 시작합니다 자 수식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피연산자 연산자 피연산자 피피자 가운데 어떤 연산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뭐 사측 연산도 가능하고요 관계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자열 연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비열 8행에 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자 비열 9행에 자 이런 숫자도 있습니다 자 지금 글자 크기가 좀 다른데요 자 비열 8행과 비열 9행을 더하고 싶다 더할 때는 예 앞에 등호 입력하고요 비열팔행을 클릭하시고 더하기 비열구행을 클릭하시면 지어, 즉 비열팔행과 비열구행은 피연산자가 되는거고 플러스기호는 연산자가 돼서 자 앞에 등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 더하기 연산을 하십시오 라는 수식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이 값을 계산하기 위한 실제 자, 수식은 어떻게 돼요? 자, 비, 비열 8행 더하기 비열 9행이 더해져서, 자, 이러한 값이 출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수식에 사용하는 연산자는 기능에 따라서 산술 연산자가 있구요, 비교 연산자가 있고, 또한 연결 연산자, 또한 여기 밑에 있는 참조 연산자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뭐, 사칭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계 연산자는, 자,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맞으면, 자, t r 로 반환하고요. 값이 틀리면, p 스로 반환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문자열 연산자는, 자, 문자를 서로 연결하는 연산자가 되겠고, 자, 이 밑에는 콜론과 콤마를 통해서 참전 연산자가 있는데,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라는 숫자가 있고요자 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좀 키워 볼게요 자 L열 17행에 5라는 숫자 데이터가 있고 M열 17행에는 3이라는 숫자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열에는 자 문자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자 서울 자 5열 17행에는 특별시 라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산술 연산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지금 p열 17행에다가 자 수식이기 때문에 등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 l열 17행 곱하기 m 열3행 하게 되면 M17행 열 이죠 더하면 8이라는 결과 값을 얻게 됩니다 자이 수시 입력줄에다가 등호 앞에 등호 앞에다가 싱글따옴표 하나 입력하시게 되면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이 값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등호 입력하시고 자 마우스로 자 L17행 열 더하기 M17행을 더하게 되면 현재 L17행에는 열 5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M17행에는 열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엔터치게 되면 자 더하기니까 8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거죠 자 뺄셈 한번 해볼까요 자 L17행 다시 l 17행. 마이너스 엠 17행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등호. 마이너스 엠 17. 하게 되면 5-3이니까 2라는 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곱셈 한번 눌러볼까요? 자, 곱셈은 l 17행 곱하기 엠렬 17행.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결과 값은 L17 곱하기 M17 하게되면 535라는 1 값이 출력되는거죠 자 나눗셈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식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제가 수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L17행 슬래시 M17행 자 이렇게 하게되면 등호 L17 나누기 M17 하게되면 5 나누기 3 자 그러면 1.66667 이라고 하는 소수점 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백분율 입니다 자 백분율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L17행에 퍼센트 자, 그러면 등호 입력 하시고요 L17행에 퍼센트 입력하시게 되면 0.05 라고 하는 자, 퍼센테이지 백분율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수입니다. 자, 지수는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L열 17행에다가 특수 기호 입력하시게 되면 특수 기호 입력하시고 자, 숫자 자, M열 17행으로 하겠습니다. M17. 자, 실제 계산 한번 해 볼까요? L열 17행에다가 자, 지수, m열 17행. 하시게 되면, 5의 3승이 되잖아요. 5의 3승은 얼마입니까? 자, 125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산술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 자, 다음에 관계 연산자 해보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수식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l열 17행. 과 같다, 같다 는 등호 표시고요. M, 자 M 열 17행.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L 열 17행과 M 열 17행이 같냐? 같으면 자 True 라는 참이라는 값으로 출력하게 되고요. 같지 않다라고 하면 예, False 라는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L 열 17행. 자 그리고 등호 M열 17행. L열 17행과 M열 17행의 값이 같냐? 자, 5와 3이 같진 않죠? 이 상태에서 엔터치, 엔터치시게 되면, 자, false라는 값이 출력되죠. false. 자, 그 다음에, 자, L열 17행이, M열 17행이, 자, M열 17행보다 작냐? 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L열 17행은, M17행보다 작습니까? 작습니까? 크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결과값이 어떻게 나와요? 자, 이거 오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돼야죠. 자, 등호 입력하고 L17행 마우스로 클릭 자, M17행보다 작냐? 작냐? 5는 3보다 큽니다. 작지가 않죠? 결과값은 뭐가 나와요? 자, 펄스라고 나옵니다. 자, 반대로. 자, 그렇다면 L열 17행이 M열 17행보다 크냐? 5, 5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L열 17행이 M열 17행보다 크냐? 네, 맞습니다. 트루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작거 나같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L열 17행이 M열 18행보다 17행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결과 한번 볼까요 L열 17행이 M열 17행 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작거나 같, 작거나 같다 해서는 false 라는 값이 출력되는게 맞죠 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반대로 크거나 같다 자, 수식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요 m열 17행이 m열 17행보다 크거나 같냐?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l열 17행 크거나 같다. 뭐보다 m열 17행보다? 아, 5는3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값은 네, 추로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같지 않다. 자, l열 17행과 자 m열 17행이 같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네 틀려요 하나는 5구요 하나는 3이에요 그러면 같지 않다 네 맞습니다 true 가 되겠죠 자 l열 17행 같지 않다 m열 17행 엔터치게 되면 네, true 라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터자 여기 자 등호 에서부터 같지 않다 까지는 우리가 관계 연산자로 사용되고 있는 연산자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그 밑에 자 문자열 연산자 n%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자열끼리 서로 결합하는게 됩니다 즉 여기 사용 예를 보시게 되면 a열 일행에 있는 데이터와 b열 일행에 있는 데이터를 n% 해라 서로 연결시켜라 자 그러면 우리 현재 n열 17행과 o 열 17행에 서울특별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이 데이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n열 17행과 m% m열 17행을 연결시켜라. 자,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열 17행 마우스로 찍고요. m% 연결하시, 연결하시고, 자, 5열. 자, 5열 17행으로 치시게 되면, 자, 서울 특별시가, 자, 하나의 셀에 자, 입력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그 다음에 참조 연산자 콜론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콜론은 두 참조를 포함하여 두 참조 사이에 있는 셀을 모두 한 참조로 만드는 범위 연산자 즉 범위 연산자 라는 거예요자 여기 a1 콜론 a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 자이 얘기는 a열 1행 에서부터 a열 5행 까지 라고 하는 범위 연산자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5 4 자, 요런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썸이라고 하는 썸이라고 하는 합계 함수를 한번 써 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L열 25행부터 L열 29행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잡게 되면 자 l 열25 콜론 l 29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이 l 열 25행부터 l 열 29행까지라고 하는 자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이 범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썸해라, 다 더해라. 그래서 범위 연산자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콤마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참조를 한 참조로 만들 때 쓰는 결합, 결합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a열 1행에서부터 a열 5행 까지 그리고 b열 1행에서부터 b열 5행 까지 모두 썸을 해라 자 여기다가 m열 에다가 다시 데이터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썸 함수 한번 써볼게요 썸자 l열 25행 부터 29행 까지 콤마 자, 그리고 m열 25행부터 m열 29행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l열 25행부터 29행까지 모두 더 하고요. m열 25행부터 29행까지 다 더한, 자, 그것을 썸을 해라. 파 더해라. 그래서, 결합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콤마라는 기호라는 거죠. 자, 엑셀은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수식이어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10-5를 자10 하시게 되면 10-5를 하시게 되면 자 앞에 등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 수식이라고 볼수 없는 거고요. 마이너스 기호는 자 등호가 없을 때는 뭘로 출력된다라고 했습니까? 날짜로 출력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아 수식으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등호를 붙여야 되고 10 5를 클릭했을 때 자, 5라는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항상 산술 연산자나 관계 연산자나 문자 연산자나 그리고 참조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